l e 네 내가 안녕 동티뷰 동티뷰 오늘은 중고차를 사게 될 경우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지를 항목별로 좀 세세하게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대부분 예산을 계획할 때 보험료하고 취등록세 정도를 염두하고 자동차를 선택하게 되는데 중고차 매매 상사를 방문해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기는 했는데 생각 외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게 되지 동티뷰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계산을 해보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금액을 알아보려고 그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생입니다 혹시 처음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시거나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특정한 내용은 중고차 구입자는 지역이 서울이고 연령은 30세, 보험이력은 3년이 된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해 그리고 이제 구입하려는 차는 현대 LF 소나타 2017년식 2.0 프리미엄, 무사고 4만 킬로 이렇게 해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대략 187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동티뷰 이제 한 가지씩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 자동차 종합보험료 보험료는 이제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사이트에서 중형 2000cc, 연령 30세 특약 운전자 범위는 1인 담보 조건, 전담부 가입으로 조건을 대입해서 뽑아보니까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대략 68만 원 정도가 나왔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취득세와 등록세 동태료 취득록세는 나라에 내는 지방세인데 차량 가격의 취득세는 5% 등록세는 2% 정도인데 취득록세는 중고차 판매 가격이 아닌 나라에서 정한 차종에 따른 승용차의 과세 표준표에 따른 금액에 맞추고 계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용 연수 및 잔가율이 틀린데 과세 표준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차종은 이제 승용차고 2년이 경과된 걸로 봐서 잔가율이 0.56% 3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과세 표준 금액은 신차 출고 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차량 가격을 알아봤더니 2860 만원 이더라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127,126 만원 으로 취득 록세가 나왔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채, 동튜브. 공채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채 할인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고 채권도 도시철도 채권하고 지역개발 공채 두 종류가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고 자동차의 배기량에 맞춰서 채권을 구매하고 비율도 달라지게 돼. 채권 매입 비율은 한국거래소 KRX에 매일 공시가 돼.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은 도시철도 채권에 적용을 받게 되고 중형 1 6 0 0 이상, 2000cc 이하의 경우 채권 매입 비율이 12% 더라고 역시 과세 표준 금액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193만 2,216원이 나오고 공채 할인율이 보통 4%에서 6%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11만 5,932원이 나오게 되는 거지 네 번째 매도비, 동티브 매도비는 매물을 소유한 차주 딜러에게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인데 차량 전시, 관리, 유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또뭐세차나 광택 등도 여기에 포함되고 대략 금액은 30만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고 이게 법적으로도 구매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 다섯번째 알선수수료, 동티뷰또 알선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내가 소유한 차량이 아니라 다른 딜러나 다른 매매 상사의 차량을 알선했을 때 딜러에게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로 이게 애매한 것이 수수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는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어서 차를 판매하는 지역하고 매매단지들이 임의로 이제 정해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대략 차량가에게한 2.2% 정도를 청구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41% 만 1,400원이 나오네 여섯 번째 성능상태보증보험료. 동티뷰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생소한데 이건 뭐냐면 중고차 구매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증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 만약에 차량을 구매 후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 이제 성능검사소나 딜러 양쪽이 서로 나몰라라 하게 되면 결국엔 구매자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성능상태보증보험 상품이 생겨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비용은 연식 모델 주행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최대 금액이 50만 원 정도 하니까 중간 정도인 2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봤어. 그 외에 이제 인지세, 수입 증지, 등록 대행 수수료 등뭐 자질구려하게 몇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종합해서 합계 금액을 따져보니까 합계 금액이 276만 원입니다. 8,526원이 나왔어. 자동차 값 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차값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면제되는 항목도 있고 하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동튜뷰, 오늘 이렇게 중고차 구매 시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지 알아본 건 내가 어떤 차를 구매할 건지 또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알아봤으니까 동튜뷰도 잘 알아두라고 아,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나도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윤생이 알아봤던 내용 참고하시고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차는 내 네, 관련다 수고했어 성투뷰